이거봐, 애지야, 이거봐, 이거봐, 이거. 이거 눈도 다 파먹고 여기 다 빵꾸 내놓고 양말들. 불쌍해. 머리 봐. 불쌍해. 어 이거 봐. 손목. 아, 아. 이거봐, 애지가 눈 떼어먹고 뒤에 다 터트려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애지 새 이거봐, 이거, 이거 손다 나서 쓸 수가 없어. 아빠가 애지랑 준비를 위해서 신발 친구를 데려왔지 이봐 애지야 새 친구야 새 친구 애지 너무 좋아하지? 얘가 인형 그냥... 얘곧 죽.. 얘 얘도 곧 운명하겠는데? 아? <웃음> 이거 봐 어? 얘네들 폭력적이야? 어? 야 애지야 너 너무 폭력.. 귀 뜯어먹는 거 얼굴도 물어 뜯고 있어. 근데 애지가 가끔 중지 이렇게 얼굴 물어 뜯는 거야. 중지, <웃음> 중지야. 응. 애지가 니네 얼굴도 물어 뜯지. 기물었어오 어, 또, 또, 또, 또 중지에 난는다 애지야, 애자들은. 오빠? 어, 중지. 넌 애지를 괴롭혀서 독방 30분 형에 처한다. 미지야. 반성해. 넌 반성의 타임을 가져야 돼. 독방 30분. 손 들고 있어. 어이구, 불쌍한 놈. 못된 놈 만나가지고. 우리 애지가 고생이야 자, 애지야. 새로운 친구랑 놀아. 아이고, 좋은가 보다. 핥아준다. <목소리> <웃음> 뭐야? 쇼 세컨 탈출이야? 뭐야? 쇼 세컨 탈출 갑자기 화면 안으로 들어왔어. 갑분수. <웃음> <웃음> 너 어떻게 왔어? <알았어>? 아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갑자기 화면에 들어왔어 중지. <웃음> <웃음> 어. 정말 <웃음> <진짜요? 웃음> 그것도 짱 조용하게. <웃음>